안녕하세요 이지쌤 채널 구독자 여러분 이지쌤입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만이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 지 2015년 8월쯤에 처음 만들었을 거예요 물론 계정 개설은 그 전에 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2015년 8월 이후로 2020년 2월에 제 채널이 10만 구독자를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올리는 많은 자료들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된다고 라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지 않나요? 아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요즘에 시국이 시국인지라 제가 강의 생활을 한지 이제 10년 정도가 다 되어 가요 횟수로 그런데 정말 10년 만에 정말 정말 정말 오랜만에 통장 입금 내역이 거의 없는 것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프리랜서들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지쌤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우여곡절이라고 한다면 뭐 구독자가 안오른다든지뭐 콘텐츠가 잘안만들어진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사실 제가 2019년에 너무 바빴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도 많았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채널만 운영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제가 개인 부부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부 채널도 운영하면서 그리고 아기도 낳고 그리고 아빠가 되면서 너무나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밤 11시 30분이거든요 저희 아이가 자고 있을 때 방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저의 주 활동 시간이 이제는 밤이 되어 버렸습니다 낮에는 절대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찍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한 힘듦이 있었을 뿐이었지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식콘텐츠 채널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고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 구글에서 돈이 들어올 거고 광고비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네 들어옵니다 사실 이지쌤 채널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구독자 수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수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사실 지식 콘텐츠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자발적 시청자가 들어오는 채널입니다 내가 필요로 해서 검색해서 들어오는 채널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의 수가 많을까요? 아니면 은 무작위로 재밌는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수가 많을까요? 당연히 무작위로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수가 많겠죠. 그만큼 조회 수나 전체적인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콘텐츠 채널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뭐제 채널의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뭐 돈을 뭐못 벌고 막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분야가 아니라 저는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끼고 그것의 평생 직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함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정말 시국이 시국인지라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 강의를 많이 만들고자 하시고 그리고 배우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상에서 수강생들과 소통을 한다든지 뭐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프라인 강의와 그리고 온라인 강의는 완벽하게 다른 분야이기 때문이죠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 두 개를 하면서 같이 찍어 온 사람으로서 두 분야는 너무나도 어렵고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몇 가지 스킬과 그리고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신다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뭐 강사분들이라든지 프리랜서, 뭐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인분들도 하실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지식 콘텐츠라고 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 콘텐츠를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서 저 또한 제 유튜브 채널에 그런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지식 콘텐츠 크리에이터 과정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 제안을 받은 지는 작년 3월이었어요. 2019년 9월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고, 지식 콘텐츠 크리에이터 과정이 오픈이 되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아주 상세한 팁들을 그 영상 안에 담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식 콘텐츠를 만들 때 필요한 주제 선정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타겟 선정 방법 등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충분히 표현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제 채널 자체가 파워포인트에 특화된 채널이기 때문에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었던 분야였어요. 었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사람 광고하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광고죠. 그런데 전 이것을 무작정 막 사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하 가격대도 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어야지만 보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지식 콘텐츠 말고도 제가 수익적인 부분이라든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것에 굳이 신경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만들어 둔 거긴 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굳이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정말 제 채널에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립니다 특히 요즘에 온라인 강의 만드는 데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또한 온라인 강의 만드는 데 처음부터 배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들어가셔서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직접 보시면서 저의 노하우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올려볼까 합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저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도전하면서 시도하는 한 해가 될것 같은데요 굳이 파워포인트 콘텐츠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오피스에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피스에 관련한 콘텐츠들도 조금씩 올려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댓글을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있는데 댓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달리기 때문에 제가 다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질문들을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지금 다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달아주시면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꼭 만들어 드릴 테니까 채널 자주 들어오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너무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저로서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응원과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무튼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